의 종류와 그다음 오비탈의 수라는 거 먼저 한번 봅시다. 어, 화학적 지식은 불연속적이라고 했죠? 근데 일단은 이거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딱 터트리는 겁니다. 오비탈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소문자 s, p, d, f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요. 어, s 오비탈은 한 개, 얘는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수라는 거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해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비탈 S오비탈은 한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오비탈은 세칸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D오비탈은 다섯 개 F오비탈은 일곱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S오비탈과 P오비탈에서만 배웁니다. D오비탈은 다섯 칸이고 F 오비탈은 일곱 칸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D 오비탈과 F, F 오비탈이 궁금하신 학생은 대학교로 진학하시면 돼요. 관련 과로. 그러면은 D와 F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D와 F 오비탈은 외계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외계인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아, 있긴 있어. 요 정도만 <웃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비탈이라는 게 바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몇개 들어간다고 설명하냐? 두개 들어갔는데요. 신발 샀을 때 생각해보세요. 신발 샀는데 같은 방향으로 딱 넣어주면 신발 다구겨지잖아 그래서 반드시 전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하나 들어갈 때 반대로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긴 여섯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섯 개의 전자가 t 오비탈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호의 원자모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너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너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두꺼워 요즘 화장지 사면 비싼 것들 많잖아. 3겹, 4겹짜리 껍질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속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속껍질이. 첫 번째 껍질은 하나인데요. 두 번째 껍질은 껍질이 두 개고 세 번째 껍질은 또 안에 속껍질이 이렇게 있네. 세 번째 껍질은 세 개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 껍질은 껍질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어? 두개 들어간다고 했고 얘는 여덟 개 들어간다고 했고 얘도 여덟 개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는 게 오비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일단은 K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S 오비탈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이 오비탈은 1 S 오비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은 이이이이이 e, e, e, e, e, s 오비탈과 이 e, p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껍질에는 세 번째 껍질인 s 오비탈, 세 번째 p 오비탈, 세 번째 d 오비탈이라고 하고 얘는 4s, 4p, 4d, 4f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 오비탈에는 방이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전자가 두개 들어갈 수 있다 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자가 두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두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줘요. 오른쪽 위에 전자의 수.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p 오비탈은 방이 세 개니까 몇개 들어가겠어? 여섯 개가 들어가지. 그럼 이걸 뭘 말할까? 아, 우리는 보호 모형에서는 그냥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개, 두 번째에 여덟 개라고 했던 거를 좀더 쪼개서 아, 얘는 s 오비탈에 두 개, 얘는 여덟 개가 s 오비탈에 두 개, p 오비탈 에두 개, 여섯 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세분화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에 S는 방 하나니까 두 개, P는 방세 개니까 여섯 개, D는 방 다섯 개니까 열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어 선생님 2 8 8이라면서요세 번째 값이 여덟 개만 들어간다면서요? 네, 원래는 열 여덟 개 들어갑니다. 근데 d 오비탄 우리는 안 배워. 그래서 그냥 얘는 없다 생각하고 여덟 개까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개 들어가겠어? 두 개, 여섯 개, 열 개, 열. 4개까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호 모형에서는 대충 퉁쳤던 거를 우리는 보다 자세하게 그 전자 껍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이거는 우리는 오비탈이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제일 러프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게 요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음. 예를 들어볼까요? 나트륨 가지고 또한번 해봅시다. 나트륨 배운 안 배웠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했잖아.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하나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거를 오비탈 모형으로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면 몇개 돼? 8개가 됐잖아. 그래서 3s에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아. 전자가 들어가는 걸좀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는 것. 이거를 우리는 오비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만 배운다고? S오비탈과 P오비탈만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8페이지 핵심 정리에 나와있는 오비탈의 종류와 에너지에서 첫 번째 S오비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S오비탈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원이 아니라 구형이에요. 동글동글한 구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형이면서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S오비타는 있잖아? X축, Y축, G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경계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전자가 이 안에서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전자 껍질과 똑같이 생각해서 이거를 아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어 아니에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여기에 몇 퍼센트? 90%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운동한다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은 S 오비탄은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방향성이 없다 그럼 방향성이 없다는 라 것과 방향성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에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에서 똑같이 요만큼의 거리 있을 때의 확률과 요만큼의 거리 있을 때 확률 요만큼의 거리 있을 때의 확률 요만큼의 거리에 있을, 거리 있을 때 여기서부터 원자핵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는 거리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라 거예요. 방향의 관계없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상관없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위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어도 거리만 같으면 방향성 이제 뭐니? 아 전자가 발견 확률이 같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다르니까 전자가 발견 확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 이제 S오비탈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어요. P오비탈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말했지? 화학 식은 불연속적이라고 추리소설 같은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거 설명 들으면 조금 더 나아지고요. 마지막에 한 방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거예요. 자, p 오 비탈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 오 비탈은 아령 모양입니다. 책에 보이죠? 아, 아령 모양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P오비탈이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 자, P오비탈 그려볼까? X축 G축 Y축 3차원으로 보이니?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령 모양 응. 어나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아령 모양 이게 P오비탈의 확률 궤도 함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쪼개서 쓸 거예요 X축 방향 Y축 방향, G축 방향 이렇게 있을 때 아, PX오비탈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전자가 여기에서 아령 모양으로 운동한다 아니에요? 전자가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운동한다 아니고 아령으로 운동한다 아닙니다. 그냥 확률계도 함수고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 다음 G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 아 P오비탈 몇 개라고? 방세개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X, PY, PZ 라고 하는 거고요 전자가 몇 개? 두개두개두개에서 여섯 개 들어갈 수 있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 이거, 이게 피오비탈의 방한 칸, 두 칸, 세 칸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피오비탈이라고 썼다면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피오비탈 중에 첫 번째 방 이렇게 해서 축 방향을 오른쪽 아래에 써주는 거예요. 전자수는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이 녀석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y축 방향, 즉, 아, 중간 방, 중간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거를 좀더 세분하게 epx에 두 개, epy에 두 개, epz에 두 개, 이렇게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각 칸마다 두 개씩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방향성이 있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S 오비탈에서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리가 같다면 전자 발견 확률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랑 요만큼 거리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을까? 여기는 뭐라고? 경계면 아니니까 90%, 여기는 10% 미만. 아, 방향성이 있다란 얘기는 거리와 방향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전자가, 발 주어가 빠졌네. 전자 발견 확률이, 어, 주어가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S 오비탈에는 거리에만 의존을 하는데 P 오비탈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거리와 방향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D 오비탈은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PX, PY, PZ에서 에너지, 에너지의 크기는 어떠냐? 똑같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에너지가 똑같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일단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의 에너지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말할까? 힌트를 주자면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여기에서 오비탈이든 보호든 전자를 배치해서 전자 배치라고 하거든. 전자를 배치할 때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전자가 먼저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그래서 아 어느 뭐가 저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껍질의 에너지가 높냐 낮냐 전자가 어디에 먼저 배열되냐 배치되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비탈에서도 어떤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니 아 어디에 먼저 전자가 들어가니 어디에 먼저 전자가 배치되니 이야기한다는 거지 즉이 파트에서 에너지는 뭐다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먼저 채워진다 그게 우리는. 안정한 상태라고 하고요. 에너지가 높은 것부터 채울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신 불안정한 들뜬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음.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비타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속껍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북껍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